맛다 앉아 음음음음 앉아 앉아 하룡이는 포도 먹으면 안돼 엄마가 포도 다 먹고 하룡이 간식 줄게 진짜. <웃음> 너 표정 연기 하룡아 너 표정 연기 너무 잘해 아니야 앉아 앉아 앉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맛있겠지. 자 하나, 둘. <웃음> You're e l o 순삭. 순석. 순삭했어요 에듐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벌써 다 먹었어? 야, 고마웠어? 고마워. 잘했어, 리.